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이큐 4기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새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나토리자와 학교에서 합숙 훈련하고 있어요 미야기현 1학년 그래서 지금 여기 히나타 쇼요가 근데 선발되지 못해서 거기서 지금 막볼보이로 비비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OVA가 지금 또 해서 후쿠로다니 그리고 여기 어디야? 네코마 이렇게 시합하는 게 극장판으로 도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렌드로이드 뭐 피규어 제가 구매한 거 선물 받은 거거든요 이거 직접 까보고 조립하고 언박싱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래요 네코마이 코즈마 캬마부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